귀여 <웃음> 내가 왜또하는지 알겠지? 병원에 가는 날이고요. 오늘은 차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어, 사실 혼자 가도 되는데 엄마가 앙주가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일산까지 오고 계시고요. 엄마가 도착을 하시면 은 저희 집에서 또 병원까지 같이 이동을 해서 진료같이 보고 점심 먹고 뭐 그러고 해어질것 같아요. 오늘도 앙주가 무사하고 잘 크고 있기를 바라면서 병원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센트로 음, 먹자 진짜 거대하다. 음. 이에는 뭐지? 아이스크림. 와 이거 치즈가 진짜 많다. 우와, 치즈가 이렇게 산더이네 병원 갔다가 엄마랑 헤어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의 소견은 뭐 특별히 다른 거는 또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미세하게 혹이 좀더 커졌고 아기는 별로 안 컸어요, 이번에는. 지난주에 양주가 엄청 막 일주일 만에 300g이 늘어서 1.4kg가 됐는데 오늘도 1.4점 몇?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아기는 별로 그렇게까지 많이 크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커가지고 전혀 이제 성장하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뭐 수종이나 이런 거 없고 심장 잘 뛰고 있고 어디 막힌 데 없이 아기 부은 데 없이 잘 있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 현상 유지? 나빠지지 않는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양주가 얼굴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총파 사진만 이렇게 세개 얻었는데 얼굴 사진 하나도 없고요. 귀사진, 그리고 여기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화살표로 쭉쭉쭉쭉 찍 해주셨어요. 머리카락 있대요. 세상에. 머리카락 있다니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요. 약간 신생아 중에서 머리숱이 없는 애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머리카락 진짜 많은 아기였거든요. 신생아 때도 머리가 시커멓게 나온 그런 아기였는데 남편도 머리카락이 많았었대요. 그래서 앙주는 아마 머리카락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초음파에 머리카락이 찍히다니 그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웃음> 귀여운 포인트라는 거. 짜잔! 이거 먼저 맞춰봐. 핫살표. <웃음> 핫살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갈비뼈.. 아, 흰키는힌는 <웃음> 네. <힌트는> 옆에 다 내가 지 헤어.. 머리카락? <웃음> 어.. 진짜.. 근데 아무튼 이게 머리카락이래.. 터 살펴가 가르키는게.. 어.. 찌끄질이 있는 거 있잖아.. 이게 이렇게 되게 게 있는 거.. 음. 이게 머리카락이.. <웃음> 뭐. 연습하는 거야.. 촬영 연습.. 훌륭하군.. 오늘은.. 만삭촬영하는 날 만삭촬영 하고 싶지 않다 여보 왜? 돼지같은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아 티가 안나게 만들어줄 것이야 <웃음> 티가 좀덜 나게 꼼꼼히 만들어줄 것이야 <웃음> 그 말주는 또 뭐야? 친절하네 오늘은 만삭촬영을 하고 시부모님과 양갈비를 먹으러 갈 겁니다 오로지 갈비만이 기대되는 오늘의 일정 아, 아. 찍지마 세팅이 안됐단 말이야 세팅 다 했잖아 안했어 집에서 체직은 걸렸잖아 <웃음> 살이 안나오고 어, 잡고 있어 결국 계약을 하지 않은 채로 상담만 엄청 길게 받고, 그치? 나중에 뭐 해도 똑같이 가격 해주는데? 뭐. 여보는 거의 결제할 뻔했어? 나쁘지 않겠다 했지? <웃음> 내가 너무 완가하게안 한다 그랬나? <웃음> 나 어차피 응. 나중에 해도 똑같잖아 어, 똑같은데 만삭 촬영에 수정본과 원본을 못 받을 뿐이지 같은 가격에 때문에 오늘 찍었던 사진들 단 3장 랜덤으로 내일 모바일로 받기로 했고 나머지는 다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웃음> 좋다, 되게 좋은 자리에 걸렸서 음, 음, 음, 음. 이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먹어본 음, 걸 아니라서 음, 뭐 양고기도 소고기처럼 버리켜 드셔도 되는 거라서 살짝 버리켜 드렸어요.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이제 전부 다 드릴게요. 먼저 소금이 더 사용하고 쎄 소고기 세요 매운 딱 먹을 때 냄새 나는 은 아니고 이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면 겠다여기에 음, 소고기가 들어가요 어머님 묘거찍어드세요 진짜 맛있다고 했어요 오늘은 외출하는 날 아는 언니네 집에 놀러 갑니다 신발 선물을 들고 오늘은 서울로. 오늘 가는 언니네는 사실 직장 동료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재작년 12월 달에 제가 제주도에서 한달 살이를 했어요. 그게 회사에서 추첨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였거든요. 회사 제주 지점을 만들어서 약간 힐링과 업무를 같이 할수 있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뽑혀서 제가 갔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언니예요. 그 언니는 굉장히 저희 회사의 인재, 직급도 굉장히 높으시고, <웃음> 멋있는 변호사 언니입니다 근데 그 언니가 아기를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낳았어요. 딸내미를 낳아가지고, 한번 아기 낳고 집에 놀러 가겠다 이랬었는데, 아기가 너무 어리면은 또 외부인이 가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100일도 되어가고 해서 지금 놀러 가는 겁니다 아 너무 귀여워 그래서 출컷 놀고 집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도 나누고 팁도 얻고 물건들도 많이 물려받고 그래서 아주 저에게 유익한 만남이었습니다 오늘의 상태도 똑같습니다. 나빠지지는 않았고,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출산, 그러니까 분만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전종범 교수님은, 자연분만 당연히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자연분만 하고 싶지 않은데,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 양고기 카레다, 여보. 맛있어? 응. 맛있지? 내가 왜또 왔는지 알겠지, 여보? 응. 이건 더 맛있어. <웃음> 완전 맛집이하니까 가자고 할 때는 시큰동하더니 먹자마자 표정이 변하네. 그렇게. 불량 장난 아니라고. <웃음> 맛있지? 응. 결러하지 <웃음> <웃음> <웃음> 여보 오늘 또올것 같지? 인덕션에 무조건 열이 지 <웃음> 저는 이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올 예정입니다. 내일 손님 맞이를 준비해야 돼가지고 나가서 장을 봐올게요. 벌써 벚꽃이 많이 폈어요. 와 진짜 갑자기 봄이다. 저희 옆 아파트에서 뭔가 장 같은 게 열린 것 같아가지고 가보려고요 맛보세요 잠깐 맛보세요 보 저는 일단 이 연소시지를 하나 샀고요 이따가 저녁에 남편이랑 다시 가서 이것 좀 사먹어야겠어요.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나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웃음> <웃음> 퇴근하자마자 부랴부랴 뛰어와가지고. 이날만은 기대.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도 많이 왔을 걸아뭐 <웃음> <웃음> 가격 대비 양이 적어. <웃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맛있어? 맛있 <웃음> 맛있지? <웃음> 오늘 손님이 오기로 해가지고 점심 먹을 거를 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사왔거든요. 이거 밀푀유 나베인데 사가지고 이거 한개는 다못 먹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냄비에다가 끓여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고요 여기 안에 또 뭐가 있는지 봐야겠다 음. 소스랑 물 1리터 넣고 소스는 3분의 2만 쓰면 되겠네요 오동면. 술 끊어야지 아, 술 끊어야지 <목소리> 힘들어 아, 아 힘들어 유튜버의 집에 왔어 초상권 없다 너희들에 그래, 빨리 먹어도 뭐 되나요? 어 먹자 해먹게 짠음이거는 아. 해먹을 그게 필요하구나 어. 없었는데 그냥... <웃음> 뭐야 줄 것처럼 <웃음> 필요하구나 사고 있어? 만져봐도 돼요 저도 딱딱해요 어. 오 진짜네 진짜 우와 베이비야 일로 출석은 100일 뒤에 살 빠지는데, 아, 살 야, 그거 머리에 일하면살빠가지고 네, 빨리 되는 빨리 사자야. 빨리 사도 빨리 사자야. 빨리 사이야 빨리 사자야. 빨리 사야 빨리 사자 빨리 사자야. 빨리 자야 빨리 사자야. 빨리 사자야. 빨리 자야빨자야 빨리 사자야. 빨자야 빨리 자 빨리 사자야. 빨리 사자야. 빨리 때 빨리 빨리 자빨 아 새로 들어온 거야? 와 진짜 좀 좋아서 저는 엄청 어, 진짜 처음 봤어 눈세이거 말라고요.